어려서 어라서어라서어오서 어려서 어려서 어라서 어려서 어려서 어려서 어 <목소리> <오>. <목소리> 어, 남자. <목소리> 그니까이게 관심 보인 적 처음이거든. 오랑제 들었잖아. 어. 안들어간 지금 다는 이거 노리는 거 계속. 멋디보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말도 안 되게 길지 <목소리> 음. 아, 안해 가. 재이 계속 노리면서. 걸어가 울리네거야네네 어? 포도 보리네, 보리. 네네 <웃음> 왜 때문에? 나 올라갈 건데. 브렌디만 안 나올 거야? 그래 나와. 잘 있어. 안녕. 브렌디로 그래, 와. 우리 갈게. 올라가자. 우리 어디 가지? 우리. <웃음> <보리> 우리. 어디..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등산이구만. <웃음> 와 귀여워. 와 여기 멋있어 진짜. 계단이 생겼구만 우와. 아 귀여워 우리 동화했나서 정말... 가봅시다 도대체 마을은 언제나 온단 말이오 애들을 따라가면 돼요 애들이 마을로 안내해줄테니 <웃음> 이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오긴 한단 말이오? 믿을 수 없겠지만 개들이 찾아낸 마을이라고 <웃음> 성스러 솔방울을 가지고 왔군 우리가 찾아 해내던 게 바로 이것이오? 이 개가 바로 솔방울 길잡이라는 것이지요 <웃음> 이 솔방울을 가지고 오면 행운의 부적이라는 뜻이오 자 가자 가자 가자 <웃음> 진짜 힘쎄 와와 우와 와. 오이고. 보리야 가자. 가자. 옳지. 옳지. 가자. 아버지, 마을에 가면 밥 먹을 수 있겠지요? 개들을 <웃음> 따라가면 마을이 나타난다고. 절대 개들을 놓치지 마라. 북한에서. 멀리 안 맞았어. 동무. 나를! 나를 날를 따라오라! <웃음> 나를 라 <나를, 웃음> 발걸음을 조심하지 못하고, 정말! 남조선 사는 고조! 너무 거칠구나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넘어졌다가는 애굴 밖에 있는 데서 며칠 못할 수 내가 죽어도 이 남조선에서 굴러떨어져 뒤질 수는 없지! <웃음> 우리 무사히.. 무사히 내려온 것 같다!